의왕시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해 스마트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의왕시는 지금까지 공공건물 위주로 와이파이를 제공해왔지만 시민들의 통신료 부담 절감과 보다 나은 스마트 생활을 위해 왕송호수, 백운호수, 체육공원, 예술의 거리,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총 81개소에 152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존은 CCTV 폴대 등에 부착한 입간판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 이동통신사와 구분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와이파이 설정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골뱅이 의왕을 선택한 후 접속 클릭하면 의왕시 홍보 페이지가 나오는데 하단의 무료 와이파이 연결하기를 클릭하면 와이파이에 접속됩니다. 의왕시는 와이파이 접속 화면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왕시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서 와이파이 접속과 더불어 의왕시 시정을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민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해 무선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공공사물인터넷망을 이용한 공용주차장, 스마트 가로 등 실종방지 등의 변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 m 비경기 채널 조종우입니다.